안녕하세요 안됐나? 됐어요 안녕하세요 야. 하이 <웃음> 어. 하이 금요일에 만났다 <웃음> 어제 금요일에 만나요 올라온 거 보셨어요? 야. <웃음> 그, 그거 그 뭐야? 그 노래대로 저 지금 금요일에 만났어요 때 사실 노린 건 아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웃음> 금일에 만나게 됐네요 <웃음> 지금 어? 제똥 위에 잡채가.. 아잡채 아, 잡채. <웃음> 잡초가 자랐거든요? <웃음> 굉장히 잘 보이네 생각보다 캡처 타임 벌써 한, 하나요 그런 거? 그거 원래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웃음> 캡처 타임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탁탁탁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거 할까요? 제가 푸그 뭐지? 메시지에서 엄청 많이 했던 건데 그거요 어, 그거 뭐였지? 그거 뭐지 그거 밸런스 게임 여러분 댓글로 하면 제가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쉴 시간이니까 한 10개 해볼게요 올려주세요 그거 올려주세요 게임 어. 이서 다섯명 이서 다섯살 저는 이서 다섯살이요 다섯명은 감당불가에요 <웃음> 감당할 수 없어 이서를 똥머리 대 푸니테일. 저는 똥머리요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웃음> 고양이 대 토끼? 고양이 대옛날엔 토끼였지만 지금은 고양이. 그리고 지금 세개있요 노래들. 노래 들을 때 멜로디를 듣는지, 가사를 듣는지. 저는 일단, 어, 처음 들으면은 제일 들리는 게 멜로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멜로디 한 다음에, 어, 이거 좋다 하면은 가사도 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안 좋으면? 모르겠어요. 안 좋으면? 계속 안 듣게 되니까 아마 가사도 잘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 했다요 긴 머리에 단발 저는 단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아마도 그럴걸요 그거 긴 머리에요 <웃음> 음 많아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짜장면 대 라면, 저는 주화장면. 라면도 약간 짜장스러운 라면을 먹어요. 짜장면 나는 맛, 라면? 이런 걸 먹어요. 빵대밥 하면은 저는 밥이요. 벌써 여섯 개나 했네. 혹 몰라요. 좀더할 수도 있어요. <웃음> 아 물냉, 비냉? 저는 완전 비냉이요. 에 아니, 얘는 비냉이 아니고 물냉이죠. 물냉, 물냉, 물냉이요, 물냉. 비냉은 잘못 말했다, 물냉이요. 비냉은 잘안 먹어요. 물냉, 물냉. 아 그리고 그리고 세개세개 3개, 3개 남았어요. <웃음> 웃기세요? 다들 크크크크 <쿠쿠쿠쿠> 하는데? <웃음> 저 지금 몇 개인지 기억이 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7 개겠죠? 지온이스튜트래요 오, 땡큐. 부먹 대 찍먹? 저는 완전 찍먹이고요. 바로바로 바로 할게요. 보조개 있기 없기. 저는 보조개 있기 왜냐면 지금 있으니까요. 그리고 있는 쪽이, 있는 쪽 얼굴을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잠깐 나? No? 물의 시리얼 우유의 밥 물의 시리얼 우유의 밥 물의, 물의 시리얼이요 우유의 밥은 좀... <웃음> 그렇죠? 네, 끝났어요 틀렸으니까 끝 그래스 게임은 끝났고요 이제 맞아 오늘 저희 뮤뱅 1위 후보였더라고요 <웃음> 진짜 감사해요 진짜 저는 후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다이브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몇 주, 3주 차는 그때까지 이렇게 후보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저는 신... 그럴 수 있는지도 몰랐고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이 후보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웃음> 감사해요. 일본어를 말을 해주세요. 일본어. 아이시대로. 하지마시대, 와타시와 리즈 스 어, 한국에로 왔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학교에서 생평가 봤던 거예요. 중학교 2 학년 때생평가 <웃음> 봤던 거를 지금까지 배우고 있답니다. A가 가르쳐준 일본어는 심오심오? 그리고 그거 있는데 그거 저희 일본 그거 팬싸 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사진도 있거든요 팬싸 했을 때 다음에 또 만나요 예나? 다음에 또 만나요 그거를 이제 알려줬는데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맞다. 아이마쇼. 이렇게 하고 펜사를 마무리를 <웃음> 했었습니다. 맞다. 아이마쇼. 이렇게. 했었어. 엉망망. 엉망망. <웃음> 지원이 저녁 먹었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이 끝나고 먹을 거. 먹을 먹을 거 이거 끝나고 먹을 거. <목소리> 왕검사송을 불러달라고요? 근데 그게 <웃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동글동글 왕 감자 대홍간감자 너무 고소 하나를 못담못겠죠 <웃음> 신기 신기 방기 신기 방기 하세요 지금. 신기 반기 하네요. 리즈의 찐친 노트 <웃음> 이거 제 말투 좀 중독적이죠. 약간 저도 그랬었어요. 리즈의 찐친 노트 저, 맞아, 지금 뭐지? 제가 저번에 한번 뿌리 탈색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부터 모든 분들이 저한테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뒷머리는 하나도 안건드리고 뿌리만 했는데 머리가 하얘졌대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뿌리만 했는데 뿌리가 큰가 봐요?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 사 사투리 가능하오다? 아니면 질문에 사투리 가능하수과?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가능하오다? 이렇게. 아, 조명 때문에 더 밝아보인다고요? 그건 인정이요 조명받으면 원래 더 밝아보인 다음에 하고싶은 머리색은 저는 근데 약간 제 생각은 다음에 약 다른 색을 도전해서 조금 안 어울릴, 그안 어울릴 바에는 지금 금발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데 또 바꾸고 싶긴 해요 이걸로 계속하면 또 질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괜히 바꿨다가 또안 어울리면 좀 그러니까 기만 어울리는 걸로 그냥 갈까 하는데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웃음> 약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피는 안 아파요. 아, 그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존나 봐요, 컨디션. 항상 존나 봐요. 거의 안 아팠어요. 보호제도 탁탁탁탁 뿌려가지고. 다음에 흑발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 하, 세움? 뭐좀 이렇게 이거 다섯 번 했거든요? 달색? 근데 갑자기 다음에 흑발하면은 다섯 번한게 그럼 제 머릿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돼요. <웃음>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요? 안, 안 돼버리! 저는 저녁 아직 안 먹... 아까 말했나요? 그댓글이 많아가지고 아직 마... 아까 말했죠? 말했는 것 같아요 그럼 메뉴 추천? 예 이거는 엄청 많더라고요 어딜 가든 다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오늘은 말이죠 아 지금 제가 방금 들은 게 있는데 레이가 가로 언니랑이었나? 모르겠는데 고기를 먹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기 드세요 흠? 고기에 냉면 아 냉면 추운데 그래도 맛있으면 배틸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으니까 고기에 냉면 드세요 저녁 Let's get it now Yes, very good 연아 금요일에 만나요 찍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 있어요 금요일에 만나요 찍었을 때 그 뭐지? 약간 이제 여러 커트를 찍잖아요 그럼 저는 카메라 말고 다른 곳을 보면서 노래를 해야되는데그 장면도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뭐라 해야되죠 매니저님을 보고 이렇게 찍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맞으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해맑, 너무 해맑은 상태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조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엄청 해맑게 나온 그게 있을걸요? 진짜 웃겨고 웃은 거예요 그거는 <웃음> 그래서 결국엔 그 메인 언니께서 <웃음> 눈 보지 말라고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카메라 보라고 그러셨어 <웃음> 웃기죠? 웃겨요 음 <웃음> 저의 취미는요 사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솔직히 저번에는 네일이라고 했고 어제는 그 뭐지? 양모펠트였나? 양모펠트 그걸 했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하면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건 실패했고요 네일은 재밌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걔도 살짝 취미로 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다른 좀 간단하고 재밌고 즐겁게 할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고 있어요 점점 이제 늘어날걸요 아마 제가 뭔가 하는 게 <웃음> 보나트. 보나트. 이거 아마 캡처 못하실걸요 0.1초 안에 지나갈걸요 하나 둘셋 <웃음> 하나 둘셋 못하겠죠 <웃음> <웃음> 음... 멤버 첫인상 멤버 첫인상은요 어, 나의 순으로 얘기하자면 가을 언니는 사실 말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혹시 못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가을 언니는 되게 저에게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무서운 한 언니였어요 아주 스케어한 언니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완전 180도 바뀌었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언니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 있어서 규칙 같은 거뭐 하면 안돼 이런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많이 말해 주니까 좀 그래서 좀더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다가가기 아니 안 다가갔어요. <웃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안 다가갔고 다가갈 생각을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서웠으니까. 무서 일단 가르치는 사람 살짝 네. 리듬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유진 언니는 너무 고마웠죠 왜냐면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유전이 성격이 막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MBTI로 이인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가오기 힘들 수도 있었는데 너무 잘 다가와주고 친절히 노력하는 게 보여서 감사, 고마웠고 레이 원형 리즈니카 레이. 레이 레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뭔가 친근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레이랑은 2년 전부터 저희 애주생할 때부터 아주 붙어 다니고 친했던 친구에서 사실 첫인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친구밖, 친구였던 친구것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웃음> 좋은 추억들 밖에 생각이데 첫인상? 첫인상? 음, 그냥 친구 친근했다 그리고 원영이 원영이는 일단 처음 보자마자 이진언니랑 원영이 둘다 완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게 아우라가 있다하든요 약간 연예인 뿜뿜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무서웠고 무서웠는데 이진언니랑 원영이 둘다잘 다가와줘서 원영이도 너무 고마웠고 되게 잘친구로서또잘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고마워요 땡큐 <웃음> 이사는 이선은 처음 만나자마자, 저도 MBTI가 아이라서 정말 못 다가가는데, 이선은 왠지 모르게 오자마자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이선한테 저는 먼저 말을 걸고, 딱 처음 온 날부터 거의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나. 어떻게 봤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나는 여기 얼마나 있었고, 이렇게 촤촤촤 하다가 한시간이막 한 흘렀을걸요. 그러다가, 처음부터 이소는 친해져가지고 그냥 귀여운 동생 이었어 <웃음> 친해지고 싶은 동생이었다 고합니다 이제 Thinking o v e 맞 요즘 MBTI로 통하는 시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믿어요 엄청 믿어요 진짜 믿어요 계속 바뀌는 사람 그거 바뀌는 사람은 왜일까요? 뭐 바램 그런건가? 그죠? 뭔가 내가 아인데 이이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소개 잘한다 이런거에 동의 이런거 하고 <웃음> 그래서 바뀌는게 아닐거에요 아, 잘 바뀌는 분들은 저는 잘 안바뀌어요 ISFP 아니면 INFP인데 INFP가 거의 한 80-90%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MBT는 i 유사과 학이래요 네. 그래요? 헉, 그래요? 나 엄청 네. 믿고 있었는데요 그냥 믿을래요. <웃음> 믿을 거야. 근데, 어려운 게, 이인거같은 아이도 있고 아 I ain't e 그런그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그 리얼리티에서 아 비하인드다 비하인드 비하인드에서 나온 그 배경화면 뭐냐고요? 잠시만요. 빡 보여줄게요. 이거 이거또 캡처 못하실걸요? 하나 둘셋 보셨나요? 혹시 보셨으니? A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음. 11 해볼게요. 시작. 따분한 나의 눈빛이 무표정했던 얼굴이. 방금 어깨에서 뚝 소리 난것 같은데 기분 다시겠죠? 싶은 예능 엄청 많아요 저는 사실 예능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옛날부터 아주 사랑해왔던 <웃음> 사랑해왔던 러닝 맨앤 d 저는 놀토 저 맞추는 거 그, 듣는 거 되게 잘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잘했거든요 되게 노래 음감... 약간 그거 TMI 말해드려야겠다 제가 한 3살이었나? 그때 한글을 배웠는데 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음정으로 하는 한글 배우는 거 그거를 듣고 제가 한글을 배웠대요 엄마가... 전 몰랐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근데 이 노래는 기억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적인 감각이 조금 있는, 거, <웃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고,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제가 무슨,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예능! <웃음> 예능아 그래요, 그래서 노도를 나가면 전 잘할 자신 있어요.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물론 가사를 맞추는 거지만 그래도 자신 있고요. 솔직히 뭐 태연 선배님도 우고 싶고요. 그리고 아는형님이 한번 그때 뭐였죠? 그 단체 춤추러 나왔었지만 저희 다 멤버 다 같이 완전 게스트로 나오고 싶습니다. 안녕 난 리즈야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부탁해.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고칠리방 같은 느낌의 그런 데도 가고 싶어요. 탈출하는 거는 진짜 꼭할 거예요. 전안 <웃음> 시켜줘도 할 거거든요. 할 거예요. 탈출 무조건 할 거예요. 전 추리 이런 거. 음음음음 음. <웃음> 아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폰을 하면 새끼손가락이 휘는 거 아세요? <웃음> 여러분 제가 <웃음> 새끼손가락이 휘었거든요? 이거 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잡아서 그런 거래요 원래는 1일자인데 여긴, 여긴 좀덜그렸죠 <웃음> 봐봐요 그죠? TMI요? 오늘의 TMI? 오랜만에 셀프 메이크업을 했다 사실 뭐한번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제가 한번 두드려 봤어요 아니거든요. 무슨 토마토 메이크업이에요? 지금 완전 하얀데 지금 완전 하얗거든요. 무슨 토마토 <웃음> 토마토 아니에요? 지금 완전 음뭐 하죠? 복숭아도 아니에요. 복숭아처럼 핑크 하지도 않아요. 지금 완전 하얗거든요. 그럼 백설기. <웃음> 레이가 오늘 저한테 생일 선물로 레드향 세 박스를 줘도 세 박스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네그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집에 택배로 오거든요 제주도에서 직접 택배로 오는데 그거를 그럼 하나하나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도 없을 걸요 아마 너무 많아가지고 세 박스 제가 <웃음> 일단 한 박스를 한번 요청해 볼게 이래서 끝냈어요. 왜냐면 저는 비밀이지만 내 생일 선물을 다 생각했거든요 이제 한 6일? 6일인가 뒤에 내 생일인데 궁금하죠? 궁금하죠 저만 알고 있죠? 아무도 안 알려줄 거예요 음, 리즈는 생일 언제였죠? 저의 생일은 11월 21일입니다 저 멤버들 생일 다 알거든요 그거 보셨죠? 리즈의 생일 자판기 예스. 당신의 고양이 이름? 저의 고양이 이름은요 그 흰색 그 친구가 밀크고요 회색 친구가 꿈이에요 꾸. 미. 꾸미. 제 생일 되게 예쁘지 않아요? 뭔가? 1, 1, 2, 1 이렇게? 간단? 예쁜 뭔가 길쭉길쭉, 2, 1, 뭔 이렇게 예뻐요. 금요일에만 응. 시작. 우 이번 주 금요일. <목소리베레> 우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아. 어때요? 금요일 시간?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1분의 1초가 달콤하시죠? 여러분 저 원래 커피를 예전에 안 마셨는데 한번 마시니까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만약 지금 안 먹은 커피 시작 안 하신 다이브가 계시다면 시작을 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도 좋지 않지만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를 하게 되느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지 마세요. No try. 음. 아비인형처럼 보인다고요? 음. 감사합니다 카페 <웃음> <웃음> 설날 계획 저는 집콕할 거예요 여러분 설날 계획 지금은 뭔가 나가기 너무 무서워요. 점점 뭔가 많아지잖아요. 확진다가 그래서 집콕할 거거든요. 집콕이 최고거든요. 여러분도 집콕하세요.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처럼 취미 생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뭐 핸드폰 게임도 한번 해 보시고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영화를 보든가 이렇게 할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 왼..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르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해보고 싶었어요 잠시만 오른쪽을 눈을 감고 왼쪽 볼을 찌르면 저사실 오른쪽 윙크 못하는데 잠시만요 잠 잠시만요 저 오른쪽 윙크를 못해 <웃음> 어 잠시만 이거 살짝 안된거 같은데 안될거 같아요 이거 진짜 안 되네 진실이었어요 핸드폰 게임 저 그거 해요. 운전하는 거. 어제 했어요, 저? <웃음> 오랜만에 진짜 응? 음? 몇개월만 했는데 잘하던데요? 소질이좀 있는 것 같던데요. 뚜렇게 예, 1등 이렇게 하는. 거. 자, 저는 이제 곧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까 그거 뭐죠 캡처 타임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보통 한 3종을 하는데 저는 5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투 쓰리 포 <웃음> 할수 있겠죠. 식스는 한번 0.1초 캡처 또 해볼게요. <웃음> 이거 하면 진짜 대단한 거나 그죠?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그런 거못하거든요네 레드향 다 먹었습니다. <웃음> 자, 저는 이제 종류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 시작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감사해요 다이브